와우. <웃음> 자 이제 진짜 지, 지 집중해야 될때킬좀 해야겠다. 이번 <웃음> 킬? 감사합니다. 아, 저 말고 그 클랜이잖아요. 클랜, 클랜 기존에 계시는 클랜 형님들이랑 잘 융화가 되셔야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막... 빌딩 같은 거 대캠 때 깔지 모르고 작업 아예 모르시면은 힘들긴 하죠. 어느 정도 좀 알고 오셔야 그래도 어, 적응이 좀 가능하시죠. 최소한에. 다들, 저한... 다들 저 다들 저분은... 저보느라 상이 뭐예요? 사나이. 근데 제가 너무 과한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복귀하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실력이 늘 것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좀 유연하게 우리가 막 피드백하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노력하실 것인가 클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솔직히 옛날에는 그냥 시청자분이면 다 받았었는데 지금은 안됩니다 제가 괜히 다 받았다가 클랜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래도 좀 기본 작업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오셔야 좀 트러블이 좀덜 하겠죠 컴퍼레이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다 상대시기 때문에 방이 와방 스나두고 빵키라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저희 클랜은 3년동안 다양한 트러블들을 다 겪고 나서 지금 이겨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려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즐기긴 즐기되 실력이 안되면 노력하셔야 돼 그냥 나 실력 안되니까 업어줘 이런 마인드로 오시면은 가입이 안되겠죠 당연히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만 모시는게 맞고요 지금 스포가 또다 잘하다 보니까 저분 중복이다. 멈추... 예? <웃음> 어우 너무 노자판인가잘다찜막집중고 각시타령님 왔다 가셨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저기 우리 매니저 각시타님 완전 싸고수입니다. 싸고수. 저분한테 제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제가 고민중인게 아 솔직히 제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4,50대 형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상 클랜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좀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제가 만든 둥그레TV 클랜도 원래 목적은 그냥 제가 운영, 클랜을 운영하기보다는 만들어 놓으면은 뭐 알아서 그냥 잘 놓으시겠지 생각해서 만든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클랜명이 한 100명 넘어가고 200명 되니까,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막 팝을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게임이라는 게,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면은 질 게임이 안 되거든요. 결국, 누군가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그 중에 실력이 더 높은 사람이, 이제 왜 이거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말다툼 요구하고, 그런 사소한 것부터, 이제 뭐 금전적인 요구, 뭐돈 빌려달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핵까지 나올 수도 있고, 핵, 핵은 저희 클랜에서 안 나왔는데, 저는 그냥 만들었는데, 이제, 결국은 다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클랜 만드는 것 자체를 좀, 조심스러워 합니다 아 이거 퍼포먼스에요 퍼포먼스 원래 이렇게 오버데스 깔아주다가 반전효과 반전갑니다 이제 어? 아 이거 방금 렉이다 이거. 아 총알이 안 나가네. 아 진짜요? 20대 쉴때 50대 형님이셨습니다. 와 지금. 다 봐.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다지 형님, 잘 하시 잖아? 편하 게 신청 주세요. 아, 음, 하여튼 그래요. 마음 만은 그냥 다 받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이게 스포 현실이 아, 녹록 시가 않아. 아, 왜 갑자기 왜, 왜 이렇게 안 맞아? 이거 각시 타 형님 와 가지고 이거 버그 걸었 다. 아까 서나잘 맞았는데, 그래, 3호선 <웃음> 괜찮아요. 가기 힘들 아이고! 정 아니시면 계좌번호도 있는데 <웃음> 아닙니다. 예. 스포는 잘하는 사람일수록 인성이 안 좋다고요. 제가 그래서 좋습니다. 아 제일 제일 좋은 아니 그 쉽고 빠른 길이 있긴 해요. 그감민 형님. 354 근데 요새 그런 것 같아 저요? 저 고소 안 받고 있는데? 저 너무 행복스포 중인데 지금 오늘 이미 즐길 거다 즐겨가지고 아마 이, 이 판이 막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판 1등으로 끝내야 될것 같은데. 맞아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한 강한 그런 사람은 안 돼. 강약약간 말고 강강 약약이 돼야지. 아, 진짜 형님. 아, 근데 계좌번호 아 진짜 안 소리도 괜찮은데. 그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나이스. <웃음> 아, 일단은, 그러면. 진짜 한 아군이 번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려요, 형님? 여기 그. 모바일이신가? 여기 제가 더보기에 보시면 있긴 하거든요. 영호님, 제가, 내가 좀 민망해서 그런데, 형이 혹시 잠깐 가능하나? 아 저거 밀린다. 자 이제 진짜, 진짜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해야겠다. 저요저 오케이! 아, 이반 문이... 매화킬! 오케이네자 1등 따라가는 중 더보기 누르시면 있어요 그... 저기... 더보기 아시나요 혹시? 그글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 끝에 더보기 아. 아, 다전 신청하십니까? 아,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평소에 이제 그 그건 있죠. 제가 이제 누군지 알고 또 이분이 평소에 어떻게 하신지 알고 가산점이 있지. 아, 아이. 다이. 와, 또 깜짝이야. 야중디치기 <웃음> 우리 아, 크리스마스 지나간 지가 깨는 데 크리스마스 산타가 있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아, 아, 아 여기 저.. 여기 치면 안될걸? 유튜브 모르라도? 형 잠깐만 미안한데.. 강태.. 형 미안한데 영호님제자 한번만 해리 쏘리 재접 한번만 해줘 자 강태 취소 다시 아, 까 뒤치기온사람이 어? 저분왜 나가셨지? 그럼 그러자 저거는 <목소리> 저 <목소리> <목소리> 1등까지 몇킬 남았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개꿀띠. 아, 자기 킬 남았고. 아, 튜, 아 개급이 튜나 아이디가 가스님이세요 아, 아니요. 지금 이방 즐기는 중이라서 그냥 이소만 맞추고 놀고 있습니다. 저도 구독자분들이랑 지금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수, 수비에 총개 2개. 2일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고개 2개. 2개. 2개. 2개. 2개. 2개. 뭐야? 와 머리 위 맞았어 어이 전부 사 1등 뺏기겠다잉 아 맞았구나 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확인했습니다, 강민영님. 가운데 이름이 하나 생략되신 거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시간 나실 때한 번, 그, 구글 비번 찾으시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0킬, 21킬 넘겼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1등 했다, 약속시켰다, 그죠?